그것도 그런 것도 깔아야 돼. 이라 아니 어쨌아가지고대왕 피해야겠어. 그거 안이아야 피해야. 아, CEO의 하루 찍고 있는 이 준비하는 과정이 뭐하는 짓이야. 어우 왜 뭐야. 오늘 숙집이야. CEO의 하루. CEO의 하루가 없잖아요. 에? 네? 당신 가면 일하는 것밖에 뭘볼게거 밖에 없잖아요 뭘볼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웃음> 아니 그런 제 멋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궁금해하는 시청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채널에 사세요 <웃음> 그럴까요? 그러게 <웃음> 그 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자, 오늘은이 아니라 <웃음> 갑자기 왜니가 진행을 하는데요제일 거였어요 그 오늘은 우리 리플 친구들이 <웃음> 대답서 <웃음> 알면 찌들어있어요 찌들어있죠 그렇죠? 맨날 같아. 촬영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웃음> 오피스 오피스 오피스레이디? 오피스라이프 미친놈아 <웃음>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 캠핑을 응. 하려고 했니다 저희 집에 다 장비가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들고 왔어요 같이 캠핑을 하면서 맛있는 거 듣고 먹고 그냥 먹고, 불도 피우고 회사에 해보려고 예. 합니다 불 피우면 스킬을 틀고 그 네가 막아낼 거 그럼 어떻게 막아낼 거지? 아니 <목소리> 그런 거한다고요 아니 저기요 넌왜 얘를 찍는데 미친놈 너나 찍고 있었잖아 우리 집 나온 거 아닌가? 저저 <목소리> 저 퇴근할게요 저 엮기기 싫어요 이사람도 아! 같이 가 가도 그러니까. 어, 근데 그건 준비가 아니라 강료지. 우리 다가 <웃음> 자, 그래서 거야. 네, 좀 주세요. 직접 어. 풀어 요아 어. 아니, 텐 어디로 가는데? 여기. 네 등불 아니야. 회사 옥상도 <웃음> 아니고 불멍도 못 해? 맞아. 아, 불멍 할아니 아, 진 야야, 아, 잠깐만. <웃음> <야>, 빙고들아 <빙소 드려. 웃음> 자, 가자. 어, 이거 친남. 침나. 친남이네.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친남. 뭐. 야, 나도 같이 들어가면 안 돼? 음. <웃음> 야, 키야. 누가 공주야? 음. 내가 공. 어, <웃음> 근데 진짜 좋다, 이거. 그 편안해 보여. 어, 군 군대생활은 신경난다. 이게 뭐해요 누자, 누자. 누자. <웃음> 이게 맞아요, 누자. 아니 여기 와야지. 거기 앉게. 아니, 여기가 등받이. 아, 아 이렇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네뭐 하냐? <웃음> 이게 뭐야? 여기에서 캠핑하네요? 니꺼? 이거 내꺼? 내꺼야고? 일단 주식회사네명이지은행거야아맞죠 ㅋ ㅋ ㅋ ㅋ 뭐야 블랙폭 아니야 이거? <웃음> 뼈대가 없어요 뼈대가 옆에서 만들고 있는 건 뭔데? 뼈대예요? 뼈대 <웃음> 우와 <웃음> 이런 고시대 오! 이런 보시는... <웃음> 어, <웃음> 야! 어 <오, 와, 웃음> 아, 너무 고맙는데요? 아, 이거 이대로 자고 되다이차이프좀 만들어봐요 닥치시고요 저희가 만들테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뼈끼와? 여기 좀 말씀 중데 어, 됐다. 됐고기는? 아니 아니요 센트. 어저 센트죠. 해 센트! 신혼집 쪽. 신혼집! 너 당신들은 못스러워해 우리 신혼집. 야, 친구 나와. 어, 이거 같다 이거. 야, 야, 막내 나와. 어? 너 막내잖아. 너 지금 어너 너는. <웃음> 네. <일한다네. 웃음> 네 남자잖아. 아, 뭐야? 나 남자잖아. 남자잖아. 본격수 내 남자 야 그럼? 어. <웃음> 신음질 만들면 불러? 야, 이런 애였어요? <웃음> <웃음> 오빠 오빠 신음질 만들면 불러줘 나말랑세 바꿔 까기. 있아 여러분 이제 필핑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음식 아니겠습니까? 마시멜로 음식 사오기 가능한 아니 어? 우리 분담을 좀 나누자 우리 너무 정신이 없다 지금. 팬드치는 사람 두 명이랑 음식 사오는 사람 한 명이랑 음식 심은... 사는 사람 한 명이랑 아, 그래? 그다음에 한명더뭐 할까? 뭐래 모르기? 아 장비만. 응원 응원 좀 응원 좀. 아 좋아 가위 바위 보. 가이바위보이나 가이 아, 음. 좀. 나시는 사람 오케이. 아, 이건 당연한 야, 저. 나 아, 이 그래, 나, 나, 나. 나, 나 이거 나 아, 이거 하나 더. 거 이거 나 더. 아, 나나 이거 나나 아, 이거 이나 이거 하나 더. 아, 이거 나 더. 아, 이거 하나 더. 아, 이거 하나 더. 아, 아, 거 하나 더. 거 하나 아, 이 아, 나느라 아, 고하세요저하세요하 짧은 게 이제 이게 2개. 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목소리> <목소리> 넣는 데가 있네. 아, 그러네. 얘들아 얘들아. 아. 그래. 그래 안쪽에 있는 게 안쪽에. 구멍을 잘찾으셔이야아 제가 많이. 왜 남자가 구멍을 못찾으 거야? 아 제가 구멍을 많이 찾는 요 더. 칠백. 아뭘 그리 하는 거예요? 지구멍. 아. 정원이도 땀. 아 음식이다. <목소리> 근서 꺼내줘야 아무도지없네 얘들아 음식 고 왔다니까? 예, 두고 이거 하십 빨리 그 <웃음> 아, <이거> 관심 <웃음> 없어 지금 저재 손질해 아, 볼게요 여러분 너너왜 말을 더어아 이런 말을 많이 안 들어. <웃음> 오 됐다 됐다 아, 됐다 야! 야! 체리 나왔네요? 생각보다 아늑한데? 오야 진짜 느낌 나안아 나 만드셨기에는... 진짜? <웃음> 간다? 야 와봐 진짜 맛있다 아 그러면 여성 정답 한번 같이 도 하겠습니다 아 진짜 미친 놈야 사이트 거리 두기 어, 아, 야, 너무 떨리는데요? 네아줄게요야 <웃음> 어, <웃음> 아, 예, 예, <웃음> 이건 누군데 만들어 놔야 소리 질러 야이 자아 야이 저 지금 보이시죠? 저 무릎 꿇고 있는 거 <웃음> 솔직히 빙은 오늘 해상해보고 제일 행복한 날인데? 나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 어, 오! 오! 어. 어. 와 전문가. 일로와! 정훈아 일로와! 어? 들어와 아 근데 좋다 느낌이 아나나짜 그거 옛날에 그거 해보고 싶다고 음. 선생님한테 얘기했었거든? 멤버들과 동지하고 시즌 깊은 토크 5분 어. 만일까? 그렇게 뭐. 봐일 첫인상 얘기할아 첫인상? 그런 거얘기다괜찮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그럼 이제 먼저 시작했으니까 네, 네. 명씩 얘기하세요. 명씩얘기하데요 네. 아이 거 분위기 아 분위기 아, 마 p r o d u 얘기하기 하고 있던데 뭐 없더라구요 <웃음> <X2> <웃음> 들어 올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서 먹는게 나지 않을까? 와 verstehen <웃음> 아, 뭐 진짜 운동편해요 아, 네. 네. 자 어묵 묵그러면먹 어묵 네. 젓가락 안 가위가위 가위가위 어, 오, 네. 아, 예. 그리고... <웃음> <웃음> 무슨 얘기 했어? 첫인상 얘기했어? 근이 네, 네. 하려고 딱 아, 말하고, 말하고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끝났어. 아, 또마태형이또 이렇게 어묵탕을 또 해준 김에 또 데워지는 그 네. 시간 걸리니까 약간 우리들이 첫인상 토크. 좋아! 요아 네. 약간 좀 심층으로다가 약간 조금 진지한 네. 느낌. 한 명씩 이게 오케이. 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좋죠, 좋죠, 좋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은 이제 우리 리플라이프에서 볼수 없었던 진지하고 사짝 오글거리는 감성. 로뭐 촛불 드러내는 거냐고. <웃음> 촛불? 어, 누구 이제 한명 물고 이제. 그거 뭐야? 나 이러다 한명 죽는 거 아니야 오늘? 일단 첫 번째, 마태의 첫인상 이야기하기 오케이! 따란! 나부터? 너 오래 봤잖아 되게 옛날이긴 한데 이 스튜디오에 첫촬영하실때 마태가 그때도 이제 노잼밀기장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송에서 봤던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생각보다 진중한 느낌이었어요 맞아 맞아 촬영할 때는 또 이렇게 그냥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나는 원래 리플 구독자였어. 음.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에, 난 에, 에. 진짜 마태 팬이었어. 아 그래서 하다가 맨 처음에 미, 미팅하고 마태가 창에서 지나가는 거. 음. 와, 연예인 <웃음> 이랬는데 이제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응.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재밌게 말하는 법을 피드백을 준단 말이야. 거기서 와, 이 남자 진짜 꼬시고 싶다. 아, 섹시하다. 어, <웃음> 섹시하다. 진짜 멋있다. 일로 들어가면은 어, 어, 어 다르다라는 거를 진짜, 진짜. 부끄럽다, 어.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제가 여자였을 바로 꼬셨어요 아그지 저... 약간 그, 꼬시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마성이 났다 <웃음> 아니다 한번 <아니다>. 어, 다 x 잖아 저도 안가져? 저는 저도 마태형은 똑같았어요 저도 뭔가 뭔가 연애 보는 느낌이었고 음. 주현이도 얘기할 거지만 첫인상이 마태형이랑 주제를 동시에 봤어요 아 음. 되게 서로 되게 친해 보이는 거야 음.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랑 확실히 좀 약간 텐션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이중적이다가 아니라 되게 차분한 느낌? 음. 여러분들이 음. 보시는 마태형이랑 정말 달라요 180도고 약간 음. 맨날 작업하는 그런 피곤함에 약간 좀쩌든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안쓰럽기도 했고 약간 진중한 진중한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저는 리플 들어오기 전에 리플 여자들만 보고 남자들 아예 몰랐거든요 빼고 응? 그래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 선배님이 회사의 이사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나를 그렇게 한3 0분 동안 진짜 무표정으로 쳐다보고휙 가시길래 아 여기 회사 좀빡세 <웃음> <웃음> 여기 회사 약간 좀 인성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음. 하고 집에서 이제 가고 다음날 반대 그분이 채마트이시더라고요. 그래 아. 처음에는 조금 별로 좋아진 않았는데 이제 압박 면접 때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때 다시 풀렸어요 오.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나었나봐요 음. 기분이 갔어요. 안 좋은 게 아니라 분양 뭐지? <웃음> 그냥 분양 <문양> 부상으로 <웃음> 누군데 누군데 왜 들어왔지? <웃음> 어 생각 없어요 사랑해 네. 맞았어 음. 그러니까 둘이 지금 <웃음> 거의 친친이잖아요 <신체> 착 <잘> <웃음> <없네>. 이제 주연이 <웃음> 선인상이네 네, 네, 네. 형부터 <웃음> 같 주연이 선인상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음. 참 패션이 독특하고나 그리고 4차원적인 음. 인물이구나 생각했어요 음.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입고 지금 그 H&M에서 콜라보한 <웃음> 빨간색 원피스였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게 쉽게 소화하기 쉬운 옷이 아니에요 음. 나 같은 사람만소화할수 음. 있거든요 느낌이 아요 맞아요. 나랑 비슷한 분이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애가 많이 열리고 순수한 측면이 많더라고요. 아 여순 여순네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다차원적인 사람이고 음. 자기만의 음.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천상이. 어? 어때요? 좋아요. 형은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전두 가지 느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음. 리플에 오기 전, 음. 이제 친구 주연과 리플의 주연을 보는데, 리플 주연은 되게 진짜 말도 편하게 잘 해주고, 되게 편하다 음. 해서, 사실 그때는 막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 그냥. 음. 모임에서 같이 해서 친, 친하게 지내. 음. 그러다가 이제 리플로 와서 파트너가 됐지. 음. 근데 생각보다 나를 너무 잘 챙겨주고, 음. 어떤 게 필요하냐, 음. 어떻게 좀 도와, 막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맨 처음에 힘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 저도 주연이 그때 마태형이랑 같이 봤는데 일단 저는 주연이 처음 봤을 때그 옷이 셋업이라고 하나요? 옷을 되게 굉장히 잘 입는구나 그리고 되게 목소리가 저는 그 방송용인 줄 알았어요 아, 주제 아, 맞아, 목소리 맞아. 톤이 특이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얘는 맞아, 그냥 맞아. 원래 캐릭터구나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채마태테압 면접 하기 전인가요? 나중에 이제 주제가 또한번됐거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잘챙겨줘가지고 아, 너무 어. 제 말에 다 반응이 해줘가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조 만들어줬지 않나. 음, 네. 네, 되게 배려심 넘치는 친구다. 저는 주주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봤는데 음. 주주는 저를 모르고 있는데 저는 주주를 알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인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날이 아마 처음 본 날이 우리 교복 광고 그거 아 그니까 마크.. 무식 마크 군절레스아 어, 마크 아. 곤절레 아. 촬영이었는데 그때 <웃음> <진짜>. <웃음> 갑자기 주주가 와가지고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와이 친구 친화력 진짜 좋다 아 나는 아, 친화력 동영상도 음. 정말 좋아하거든요 막 음. 나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완전 아 완전 이구나 이거예요? 어, 어. 빙고 첫 인상이요? 응. 저도 어딘지 알았어요. <웃음> 어, 진짜 동아이요 너무 순수하게 생겨가지고 응. 왔는데 발톱을 숨긴 모양이더라고요. 전문적인 일도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맞아. 네, 멋있어실 분인 것 같아요. 네. 첫인상을 생각보다 별로 없다. 아 이게 또 들으려니까 되게 부끄럽다. 아 그래, 아, 부끄럽다. 아, 아, 약간 약간 불타는 이자. 빙고의 첫 인상을 잘 기억을 못 해요. 이거 우리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홍대에서 우리가 만났었어. 심지어 그날 새벽 내내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걸, 아 진짜? 진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심지어 스토리에 책을 해놨더라고요 어. <웃음> 저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도 얘 빙고를 기억을 못해요 아, <웃음> 아, 진짜? 왜지? 거기 왜간 거야? 그러니까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나, 물, 나도 기억이 안나 <웃음> 내가 아닌 게아닐 <웃음> 어. 까 아, 근데 너가 말했잖아 나 그때 있었어 이러면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음. 말하다 보니까 그때 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있던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내가 기억하는 첫인상은 어, 나름 잘생긴 오빠인데 되게 순둥하고 에, 하얀 첩쇠떡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리플로 초대했는데 사람이 살짝 똑똑해져서 왔더라고요. <웃음> 저것도 잘생겼었는데. 조금? <저건>, <웃음> 저도 저도 빈고 형 봤을 때가 이제 그때 그때 윤재랑 음. 같이 이렇게 봤을 거야. 요아 여기서 촬영하는 구경했는데 빈고 아, 형 그때 안경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동갑일 줄 알았는데 나이 차이가 두살차이나가고 놀랐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숙소리 많구나. 맞아, 맞아 근데 약간 좀 괴롭히고 싶은 형이잖아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주주가 처음 봤을 때그 느낌으로 지금 얼굴이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가끔씩 맛있다. 가끔씩 리플 영상 보면은 어, 어 이렇게 잘생겼어. <웃음> 아 얘들아 못 먹고 싶어? 아아아아아아 <웃음> 어, <웃음> 제가 게임을 저런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친해져야지 라고 했는데 조금 쑥스러워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때 그냥 간단한 인사하고 도망갔던걸로 음, 그래서 음. 사랑하시나요? 도망갔사랑해요아 <웃음> 이놈의 인기 요즘 진짜 인기가 장난이거든요 지금 게임 안하고 있어서 별로 안 사랑해요 하핵하지 아, 말아 게임 한 점? 아, 아. 지금은 별로예요 네? <웃음>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저의 모습은 컨셉입니다. 오! 네, 네. 이내 연기력. 네. 이제, 먹, 먹, 먹죠? 아, 그럴까요? 어? 아, 제급 차례잖아요. 제급 차례잖아요. 보러 에이, 나나선의 컨셉! 어, 간지럽네요. 아이 이거, 네, 빠지면 네. 안 되죠. 제쿱 처음 봤을 때 너무 잘생겨서 탐이 났고요 탐이 <웃음> 네, <타면 웃음> 타면... <웃음> 났다고? 남자 내거다 생각을 했고요 오늘 <웃음> 애가 아, 막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했어요 진호 사랑해요 <웃음> 어, 되게 부끄러워 되게 부끄러워, 제, 아, 되게 부끄러워. 저는 제쿱비는 네. 기억 못했을 때인데 저제쿱비가 아. 면접 온 날에 있었어요 회사에 제가 이렇게 저쪽에 회의실을 지나가는데 모르는 맨 남자애가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쓰 응. 보면서 하는데 얼굴이 되게 진짜 웹드상. 음. 음.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저희 멤버가 아니라 <웃음> 왜날 처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뭐 배우 같은 거뭐 이렇게 컨텐츠에서 아. 그런 음.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배우 면접 보러 오신 분이. 아 알고 보니 제 급이었다. 아 맞아 맞아. 그때 단발 자른지 얼마 안 됐을 때지음그랬어 음. 어, 검은색 머리가. 음. 난 전가요. 네. 네. 일난 진짜 관상학을 엄청 믿어요다 사람 관상을 진짜 잘 보는데. <웃음>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관상이에요. 어, 진짜? 학교에 만약에 같은 친구였다? 응. 자, 꼬셨어요. 얘기 같이 맨날 아, 진짜? 어! 같이 게임하고 맨날을 진짜. 진짜. 자, 친해지고 싶다. 아니면 뭐 같이 놀고 싶다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아, 진짜? 그래서 쟤거 보자마자 <웃음> 네. 마태 말한 것처럼 네. 말을 너무 잘하고 예쁘게 하고 하니까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친해지고 싶은 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롯데로도 같이 갔다 왔죠. 맞아 맞아요 아, 그때 어, 우리 소아... 약간 좀 합이 잘 맞았지 성덕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정훈이를 먼저 알게 됐었어요 유튜브 에서그 보고 오라고 해서 근 이게 딱 봤는데 실제로 당신은 안대를 가리고 있었잖아요 음. 저는 봤는데 음. 어? 영상보다 한 다섯 배는 잘생긴 거야 <웃음> 아 맞다 그 얘기 어, 했었다 어, 영상보다 다섯 배는 잘생겨가지고 에이. 와 진짜 와 진짜 잘생겼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맞았어 맞아 그 맞아 근데 제가 좀 약간 내숭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맞춰준 것도 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 <웃음> 네, 많이 맞추는지 네. 그때 아, 아. 제가 좀 착한 척을 많이 했어가지고 <웃음> 근데 어, 이 사람은 이게 진짜 모습이면은 진짜 음. 사람이 착하구나 착한데 잘생겼는데 또 친한 역도 좋네 정말 대단하다 맞아요? 네 <웃음> 저 그래서 파트너도 좋았어요 응 음, 좋죠 최고의 파트너 잘생겼다 네. 그냥 제 첫인상은 잘생겼다 아... 제 껍장 제장아 부끄럽네 <웃음> 유진이 철인상 빨리 넘어가자 아 유진이 철인상을 얘기 진짜 미꾸라지 진짜 아니 우리가 살 걸그룹 된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와, 걸그룹 출신 사람 온다길 딱 보니까 너무 늘씬하고 음. 화면에서 튀어나온 거 같은 사람이 있는거 벌어 너무 이쁘고 내스타일인 거예요. 진짜야. <웃음> <진짜요? 웃음> 오! 오! 오! 그렇럽지 진짜 부끄럽지 그래서 말도 이쁘게 하고 참하고 그래가지고 아이 음. 사람도 리플에참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 했는데 음. 더 좋은 사람이 된것 같아요 음. 이제 자기의 본성을 깨우치면서 음. 림플 깔아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나 음. 맞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음음음음 저는 그 유진이가 말한 날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있는 건 봤어요 <웃음> 6층에서 같이 내릴 때놀랬어 제가 직장인분들 얼굴을 대충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많이 다녀서 어 이런 사람 없는데 뭐지 누구지 했는데 내가 걸어가는데 자꾸 똑같이 걸어가 뭐가 <웃음> <웃음> <맞아. 웃음> <뭔가> 이상하다 <웃음> 뭐지 했는데 내가 이거 여는 내 옆에 서있어 <웃음> <웃음> 그 되게 사람이 뭐라고 해야지 오밀조밀하게 생겨서 놀랬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일단 전 유진이 첫인상은 사실 마트랑 비슷해요. 아니 키도 크고 얼굴도 작은데 춤도 잘 추고 예뻐. 음, 음. 그래서 와이 사람 뭐지? 리플 올래면 이런 분 정도의 비주얼을 가진 분이 오는 건가? 음. 했는데 그리고 또 유진이를 되게 보면서 신기한 거 있었어요. 리플에서 여기 치고 있는데 음. 이제 윤재랑 음. 유진 여기서 춤추고 있고 음. 제꾸 여기 노래 부르고 있어요. 와 뭐지 여기? <웃음> <웃음> 나랑 결이 맞지 않는다. <웃음> <나랑> <웃음> 그래도 한달 있다 가겠다. 그 이때가 있던 게 유진이 의그 이제 오빠 오빠가 좀 그러니까 아 많아. 맞아, 맞아, 그게 맞아. 너무 인상깊었어요. 음 그리고 주주가 음잘 해달라고 해서 되게 너무 잘해줘갖고 엄청 편했죠. 저심지어 진짜 여자랑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음아 아 역시네. <웃음> 아, 근데 그 트라우마를 음. 깨게 해주신 분들이 두 분. 오, <웃음> 아 진짜 좋다. 와, 어 좋은 만. 저 진짜 여자 말걸잖아요발발 돌돌돌돌. 진짜. 근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귀여워. 많이 진짜 많이 나졌어요 유진이 근데 유진이가 저랑 처음 봤을 때가 이제 그 그거 있잖아요 그 컨텐츠에서 커플 효과에요 근데 자기는 그때가 제일 못생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 그때가 진짜 이뻤거든요. 약간 응. 뭐지 진짜 아이돌인가 되게 진짜 되게 약간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응. 당시에 또 아까 말했다시피 유진이가 좀 내숭을 좀 부려가지고 맞아. 이유 좀 못하는 뭐게 뭐지? 지금 못한다. 아 그게 아니라 <웃음> 아 이제는 약간 인간미가 난다 이런 느낌이잖아. 진짜 이뻤다. 아, 감사합니다. 이뻤다. 어때요? 부끄요 그쵸, 부끄럽죠. <웃음> 아, 뭔가 몽글몽해지네요 맞아요, 아요 네. 아, 여기 또 미도나. 점피님도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좋 좀... 먹을까요, 이제? 네, 먹자. 먹자, 먹자, <웃음> 어 배고파. 아, <와>, 빨리 먹자.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 마태야. 마태야, 너 최고야. <웃음> 너 진짜 최고의 남편이야. <웃음> 우와. 야 포장마차에 그 파는 어, 그런 맛아맞 음 먹어봤어? 그 감칠맛 음 맛있다 야개 맛있어 진짜 미쳤어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야, 진짜 와 멋져 멋져 아테가 요리를 진짜 잘해 아테 요리를 진짜 잘해 요왜 이렇게 잘해? 아 내가 맞을 거야 너도 맞는다 고건데못 음, 먹잖아 <웃음> 맛있게 먹는 걸못 보는 거나? 누나님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아 하는 거. 아, 너무 많은 분은. I can see the Bison j a n k 그 t o 음. 그 y n i k a n 정 n 이니까 가능한거야 비즈니스 a 이 o n y a 나이 우리, 두회동, 티타고, 해달라고 r i a Do you 말이야 w c 그랬었어? t m a s c h r i 그랬 m a s Do you know c h r i s 고 m a s c h r 좋 s t m a s I'm sitting d 먹 w n Oh, I'm sitting d o 아 n o 처먹어 <웃음> 아, <쳐> 그냥. 어 <웃음> 아, 캠핑 좋네요. 회사에서 하고. 형哥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처음에 살짝 의아했거든. 음. 어떻게 하세요? 회사에서 텐트를 음. 치고 하나? 근데 약간 감성 있네요 약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오저 약간 힐링이야. <웃음> 오뎅탕으로 잘 <웃음> 어울려. 어야 하냐 하냐 하냐. 근데 진짜 오뎅탕 <웃음> 너무 맛있어. 주주 웃는 거 따라할 수 있어. 해봐. <웃음> <웃음> <웃음> 나 이렇게 웃는다고? <웃음> 나 혹시 뭐 맞았어? <웃음> 뭐 맞았니? 진 <웃음> 리플 너무 사랑합니다. 아, 리플들 너무 사랑합니다. Yeah. 저진 리플 통해서 많은 거 얻어가요. 평소에 <웃음> 할수 없는 것들을 얻어서.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여자도 얻어가요. <웃음> 누구 얻었는데요? <웃음> 누구 얻는데저 <얻었대요? 웃음> 말고요. 주주? 아 주주 얻었죠. 주주, 주주. 음, 주주, 주주. 원래 원래 안 사야 했잖아요. 음. 음. 음. 원래 안 사야 했지. 친는데저지고 주빙 연애, 연애하고 만들기 주빙 우결 우결고 우결했으니까 우결 우결, 해, 했으니까 네. 우결 야.. 괜찮겠어? <웃음> 아.. 아냐 안 괜찮겠어 일단 <웃음> 첫 번째 일단 <웃음> 모토야구속 음. 하는 거 <웃음> 여기 어때? 애부터가기 맞아 석경원 <웃음> 그냥 비트윈도 깔아야 돼 와.. 그러네 아 그, 그.. 그.. 그거 연애 그, 느낌하는 거? 아.. 거. 와.. 초음이다 엄청 오랜만에 듣는다 와.. 그니까 <웃음> 음. 그래 그런 것도 깔아야 돼승리중그 <웃음> <그걸 못> 깔아? <웃음> 깔아, 깔아야 깔아야 깔아? 깔아야지 왜 깔아? 아 어, 진짜 몰라 서 근데 좀 깔아가지고 왜왕이 피해야지 왜왕이 피해야지 아 <웃음> <저> 아니 <웃음> 생리 어차피 손톱을 하잖아 아니, 아니 그 아니. 위험하잖아 그래서 어. 생리주기도 알면 그 시간 피해가지고 이제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되잖아 맞아 근데 그런 거 챙겨주는 애들 있던데 그렇게 좀나 얼마나 섬세한 거야 역시 어. 마텔 그 빙고 그러면은 우결할 때면 생리주기 앱이랑 빙인이랑 <웃음> <웃음> 민친 여기 어때 나 놀자 <웃음> 와 진짜 필세브이죠 필세브, 여린 필수 그리고 막 가방에 생리대 나씩겨 다니고. 더데이 비 더데이 비퍼 어고아 재밌겠다 그거 더데이 비퍼라고. 비데이. 날짜. 비데이 어플. 야 진짜. <웃음>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캠핑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어야 이거 멘트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와 <웃음> <웃음> 이렇게 와 이거 <웃음> 아진 아, 아, 아. <웃음> <으아! 웃음>